네, 예수님의 생애와 사복음 강의, 이번 시간에는 공생의 3년 전반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고난주간 십자가와 부활사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 하도록 하고요. 어, 지난 시간에 공생의 2년 후반기에 대해서 다룰 때그 마지막 기점이 심례요한 처형식점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어, 공생의 3년과 고난주간은 마태는 14장에서 28장, 그리고 마가복음은 6장에서 16장, 누가복음은 9장에서 23장, 요한복음은 6장에서 21장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예, 전체적인 비중에서 봤을 때는 어, 사복음서 전체가 다이 어, 3년에 대해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공생의 3년의 중, 어, 중요한 사건은 이 베세다 근처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한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어, 그리고, 칠병이어 기적을 했던 사건도 있고요. 여러분이 또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어,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누가 큰가 싸움, 요 정도로 이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공생의 3년에는요, 이 경로를 보시면은 움직이시는 게 주로 이제 이방 땅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외곽으로 이렇게 도는 게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침내 요한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죠? 이 헤롯 안티파스였죠. 자, 헤롯 안티파스가 침내 요한을 죽였는데 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나가서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공생의 인연에 뭐가 있었냐면 파송 사건이 있었어요. 열두 제자들이. 그래서 각 마을에 다니면서 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런 기적을 막 행했는데 마을마다 유대 곳곳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어, 소문이 퍼진 거예요. 자,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어, 이제 요한 요한을 죽였던 것 때문에 지금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유명한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런 마음 말도 돌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불안해하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의 스승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누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 이렇게 지금, 어, 전체가 뒤숭숭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에 대해서 추적하기 시작한, 어,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제 사정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지금 오늘 배우게 되시는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공생의 3년에 그래서 이거를 은신여정이다. 은밀하게 피한다. 그것도 도피여정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1차 은신, 2차 은신, 그리고 3차 은신, 4차 은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어,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보금서 전체에서 어, 같이 공동으로 다루고 있는 기적, 표적사건으로 유일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어디는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데 유일하게 오병이어 사건 하나만은 전체 사보금서 기자가 적고 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 이 사건이 일어났던 데는 베세다예요. 어, 여기 지금 예수님의 그 베이스 캠프가 있었던 곳은 가버나움이었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건너가거나 아니면 그냥 길로 이렇게 삥 돌아가면 베세다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이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었어요. 여기 이제 벤스에다 들판이 보이죠. 아마 여기에서 그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걸로 추정이 돼서 그것을 기념하는 오병이어 교회가 있고요. 자, 어 제자들이 처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어 이건 지금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요한, 침내 요한, 죽은 침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죽었습니다 하면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한테 아뢰는 것부터 마태복음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아, 상황 파악하시고 이제 그 다음 칼날은 예수님한테 오겠구나 라는 것이 이제 이미 이제 직감을 하시고 그러나 아직 그 공생에서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공생에서 일을 해야 되셨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넘어가시는데 그게 이제 벳세다로 넘어가시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아주 아주 큰 무리들이 이미 도보로 아까 그 여기 배 타고 가는 거 말고 걸어서 갈 수도 있다 그랬죠. 예, 걸어서 거기까지 와서 온 거예요. 어, 예수님은 경로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큰 무리들이 이미 따라 따라 잡아서 거기 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그 저녁이 됐어요. 시간대로 봤을 때 이제 저녁이라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집회가 아주 길어져서 어, 저녁 시간이 됐다. 그럼 저녁 시간이 언제냐? 보통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 이후부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열두 제자들이 파송이 돼서 막그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복음 전하고 막 기적이 행하고 이게 온 동네 방네 이제 소문이 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 이제 따라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어,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귀신 쫓고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루 종일 하신 거예요. 그때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 어,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랬으니까 이게 여자 그 다음에 가족까지 동반하면은 몇 명이죠? 한 15,000 명에서 2만 명 정도는 되는 인원이었다. 어,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이 물고기가 익투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익투스, 익투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 그, 모양을 만들어서 차에다가 붙여놓고 다닌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면, 어, 이렇게 빙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마치 뭐, 큰 멸치 정도 되는 아주, 그냥 그 정도 되는 작은 물고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사건의 그 경과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히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어,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무리가 하루 종일 이제 쫄쫄 굶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보낼 생각을 하시니까 안 되겠다. 이제 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빌립한테 물어보죠. 야, 빌립아, 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근데 이건 사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명기 8장에 40, 40년 광야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을, 그 광야 길을 걷게 한건 너희를 낮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어, 너희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순종하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어, 너희들을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허락했다. 그러면서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썼던 그 시험하다 라는 그 테스트의 개념이 지금 여기에 빌립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광야에서 말이죠 그어 60만 사람들을 60만 남자만 60만 이었어요 출애굽했던 인원이 그러면은 여자, 가족 다 포함하면 200만에서 한 250만 정도가 됐단얘긴데그 사람들을 하루에 두 끼, 예를 들어서 한끼 도시락을 한 3천, 3천 원 정도로 만약에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 하루에 두 끼만 먹는다고 가정을 하고 어, 그걸 갖다가 한 40년 동안을 먹인다 그랬을 때 식비만 얼마나 들까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못해도 한 170에서 180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자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오는 만나 양식을 먹고 40년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먹였는데 여기에서 너희들을 못 먹이겠느냐. 자 한번 그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죠. 이미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고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빌립이 바로 계산기를 두들기는 거예요. 아 지금 인원이 지금 한뭐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통장에 지금 남아있는 잔고를 다 빼더라도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 같은데요. 그 정도 떡이 부족하게있는데요 그러니까 어, 전체적인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드는 그런 경비가 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 안드레는 옆에서 한술 더 떠죠. 여기 액, 액 도시락 좀 보세요. 아주 어린애, 어린애, 초등학교 이하.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 이걸로 뭐가 되겠어요? 하고 이제 한술더 뜨는 거죠. 이거 안 된다, 예수님. 이거, 우리, 우리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눠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이 오천 명, 이2만 명을 다 먹이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어요. 왜 열두 바구니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두 숫자일 수도 있고 이 제자들의 몫일 수도 있어요. 열두 바구니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한은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은 메시아의 그 표적 사인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보기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어 진짜 저 사람. 오신다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맞, 맞네,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엘리사가 11기 하 4장에 보면은 보리떡 20개로 100명에게 나눠주고 먹고 남은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반응이 선지자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6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자, 이 사람들의 이제 속셈이 드러나는 거죠. 빵맛을 보고 나서 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야, 저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면 지금 우리 평생 동안 밥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마치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본 것처럼 저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세워가지고 계속 이제 밥 공장으로 본 거죠. 계속 우리들의 그밥 문제를 해결하고 빵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어저 힘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를 독립시켜서 우리를 평생 자유케 하는 그런 왕인 것 같다. 빨리 왕으로 세우자. 막 무리들이 그리고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제자들도 지금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얼른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자 마가복음이에요. 6장. 즉시 재촉하사. 강제로 야 빨리 가. 빨리 빨리 너저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 해서 건너편 쪽으로 가게 하시고 좀 있다가 내가 너희들하고 합류할 테니까 내가 글로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도 이 상황이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 일으키셨던 이유는 그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셨던 그것을 지금 재현해 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좀있다가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떡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그영의 눈을 깨달으라고 이 기적을 행하셨던 건데 아무도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이죠. 제자들은 지금 먼저 떠났어요. 배 타고 떠났고, 예수님은 좀 있다가 이제 합류하는 과정 중에 무리를 걷는 기적이 있는데, 지금, 어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게네사렛이었어요. 아마도 최종 목적지는 가버나움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 지금, 제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가다가, 아마 이제 몇 키로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4키로 정도 왔나? 이 왔는데 거기에서 바람이 역풍이 불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노를 젓는데 이게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좀 이따가 보니까 밤사경이라 그랬어요. 이제 밤사경이라 그러면은 어 제가 전 시간에 있는 도표에는 우리가 이 밤시간을 2경, 3경으로 나눴는데 어, 이건 도표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경, 3경, 4경으로 나누는 것도 있고, 또 2경, 3경, 4경, 5경까지 나누는 것도 있는데, 경이라는 게 뭐냐, 이게 필라케라 그래서, 이, 그, 보초말을, 보초를 말하는 거예요. 경은 당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이게 경이 틀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4경으로 나눈다 그러면, 4경의 시간은 새벽 3시에서 오전 6시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어, 한밤 중에 조명도 없을 때 아니에요. 바다에서 누가 지금 무리를 걸어오니까 당연히 이제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배는 바람 때문에 막 뒤집힐 것 같지 막 그런데 유령처럼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막 오는데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어,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베드로가 즉시 어,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를 걷는 기적이 나오죠. 그러면 자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거르셨는데 이 물과 관련된 성경의 기적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 홍해를 건너는 기적에서도 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게 하셨죠. 그리고 여호수화가 백성들을 이끌고 갈때 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발을 내딛자마자 물이 갈라졌죠. 또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를 데리고 가면서 물이 또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죠. 근데 이세 기적 동 공통점은 뭐죠? 물 밑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올라왔어요? 물 위로 오셨죠. 예수님은 창조 주시죠. 자, 창조 주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자, 인간은 물 밑에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자,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상징하시는 분이 생명이신 분이 이제 물 위로 오셨는데 이왜 중요한 거는 왜물 위로 걸어 그그 그 밤에 그 한밤중에 물 위를 걸으셔야 했나 이거예요. 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가라고 한 방향은 맞아요. 개네사레까지 가 제자들한테 말을 했고 자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겪고 나서 마치 이제 전쟁에서 도로 승리한 군인들처럼 막 서로 막 그냥 그 무용담을 얘기하면서 야 정말 대단했어오늘 하루 막 이러면서 오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오는 바람에 어떻게 가지를 못해서 막 그냥 금방 또그 믿음이 이제 어 공포로 어 바로 그냥 믿음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놀라서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연의 이치도 본인이 만드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이치까지 거스르시면서 물을 갖다가 그냥 딱딱하게 순간적으로 응고를 시켜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 위를 걸어서, 걸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달려오신 거죠.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맡기신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그 방향이 맞는데, 가는데 이렇게 역풍이 와서 방해가 있고 저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어, 진도가 나가지 않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어, 여러분들이 그 방향이 맞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달려오셨듯이 한밤중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달려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어, 안심하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이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화해졌던 것도 나오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서 게네사렛에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 엄청난 기적이 또 일어나죠. 이제는 막 손을 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성함을 얻는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더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이 끝나고 어,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자, 어,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던 이 검은 속셈을 가졌던 그 지도자들이나 이런 주동자들이 있었죠. 자, 이 사람들이 어,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예수님도 안 보이고 제자들도 안 보여요. 그래서 막 쫓아서 가봤더니 가버나음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니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뭐라 그래요? 야 니네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에 온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온 거잖아. 이렇게 한마디로 딱 하죠. 너희들 지금 그배 채워달라고 온 거지?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6장 27절에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자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지 않는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내가 주는 거다. 그걸 위해서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 만약에 당신이 우리가 당신을 믿기를 원하시면 그 표적으로 우리 어, 하나님은 우리한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매일 밥 걱정, 밥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6장 31절 말씀은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나님의 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못 알아듣고 그런 떡이 있어요? 그럼 그 떡을 주세요. 그랬더니 나라니까. 나야. 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어 나를 먹으면 영원히 어, 배고프지 않을 거다. 자이 얘기를 계속 하시고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자이 말을 왜 하시냐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못 알아 듣는 걸 보신 거죠. 자 내가 온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건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 초신자 때나 교회를 그냥 처음 나오시거나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그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을,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란 걸 알아봤어요. 그런데 봐도 계속해서 못 알아보고, 어, 듣, 들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들은, 어, 나에게 주신 자가 아닌 것 같다. 지금 사실 돌려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마지막 날이 있을 부활은 제가 천국, 지옥, 경로를 얘기하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얘기를 했었죠. 자. 백보자 심판 마지막 때요. 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와요. 자, 그러니까 어, 둘다 그냥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달라요. 의인의 부활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젊을 때 어, 가장 신선할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악인들의 부활은 뭐냐면 그냥 시체, 그냥 좀먹는 그 모습 이 수홀에서 이 수홀 하데스에서 막 불타고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몸을 입혀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더기가 들끓는 상태에서 그냥 어, 재현이 되는 거예요 좀비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아니까 막 좀비 영화 만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악인의 부활을 부활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둘째 사망이 던져지죠? 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이 의인의 부활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살리리라는 그 아나스템이라서, 어, 아나스템이라 그래서 이게 부활시키다라는 말이고요. 계속 부활시키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계속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성교단체에서 이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본문 얘기하면서. 자, 6장 47절 말을 많이 봤을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어떤, 모 성교단체에서 여기 가진다고 했나요? 가졌다고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해요. 근데 여기 본문, 원문을 보세요. 이게 원문이 뭐냐면, 어,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AK.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식의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냐면요. 어, 나와 이게 분리돼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귀신 들렸다 그럴 때도 이 에코를 쓰고요. 또 여자가 임신했을 때 잉태하다 그럴 때도 이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체가 돼서 하나가 돼서 갖고 있는 상태예요. 어, 태아를 내가 임신했을 때, 잉태했을 때 갖고 있는 것처럼 영생을 믿는 순간 잉태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아직 출산은 안된 거죠. 영생이. 그러면 중간에 이 사람이 어 배교를 하게 되면 배교를 하게 되면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낙태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영생에 이르는 것이지. 그 믿음을 중간에 잃어버리면 영생은 취소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자 이런 떡 얘기를 자꾸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떡 얘기를 하니까 아까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 아니야? 그고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열두 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여러 명도 듣고 있다가 야 이건 우리가 들어도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하고 그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많이 떠나게 됐어요. 어, 그때 이 사람들을 더 이렇게 떠나게 만든 말이 뭐였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자 너희가 지금 못 알아 듣고 있는데 살리는 것은 이 원문을 보시면 무슨 뜻이냐면 어, 영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 뿐이다. 하나님의 영만이 너희를 그 살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노력은 휴먼 에포트.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유익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그것을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 마지막 날에 살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때 어, 이들이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열두 제자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니네도 갈래? 그랬더니 어, 시몬 베드로가 아니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하고 딱 굳건히. 의리를 지키죠 여기서는. 자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너희 중한 사람은 마귀다. 무슨 말이냐. 이미 이때 그 생명의 떡 얘기를 할때 어, 영과 관련된 얘기를 할때이 제자들 안에 어, 특별히 한 제자 그러니까 이 유다는 그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떠나진 않았지만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은 지금 이미 떠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유다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생명의 떡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왜 떡으로 비유하셨을까? 여러분 떡을 먹으면 은 떡이 어떻게 돼요? 계속 씹으면 소화가 되죠? 소화가 돼서 뱃속에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돼요? 영양분이 속으로 흡수가 되죠? 그러면 그 떡이 분리가 돼 있던 떡이 안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나와 하나가 되죠? 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 이 만나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 만나는 뭐냐 하늘의 양식 지금 예수님이 그 하늘에 오는 그 양식 영원 영, 양식 만나는 그때 어, 40년 하고 끝났지만 나는 영원한 만나러 왔다 이제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만나는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어, 순종을 하면 썩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썩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들이 마, 만나를 놓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까지 막더 많이 하려고 모아뒀더니 다음날 아침에 썩어버렸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 부어도 썩지 않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안식일을 준수했을 때.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또 썩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만난데 이까 그러니까 순종과 관련돼서 축복이 결정된 것이 하늘의 양식이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 씻는 문제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으니까 자꾸 옆에서 있다가 안 그래도 이제 눈에 가시같이 보고 있는 바리세인 성의관들이 그걸로 또 책을 잡죠. 아니 당신 제자들은 왜 전통을 자꾸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도 안 씻어요. 손 씻는 거는 좋은 거죠. 위생상으로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정죄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은 왜 자꾸 전통으로 하나님 개명을 범하냐 그러면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세요. 그 뭐냐면, 너희들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의 전통으로 그 말씀을 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르반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 마가복음에 보시면 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원래 그 제사 제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그럴 때 카라브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말인데요. 어, 이 고르반이 이 신약시대에도 그러니까 성전고 또는 예물이란 말로 쓰였어요 근데 고르반의 그 전통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만든 그 전통 그 규정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어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모를 부양할 돈이 아까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부모 부양할 돈을 이건 고르반입니다 즉 재물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딱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면 부모한테 줄, 줄, 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주 이제 이걸 갖다가 악용을 해요. 이 요세프스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이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취소를 할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죽은 다음에 아, 이거 다시 고르반 안 할래요? 하고 취소를 해버려요. 그때는 그냥 제사장한테 수수료 얼마를 내면 그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런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개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데 그거다 지금 어기고 있었던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자신의 그 아킬레스 건을 찌르니까 어, 이때부터 이제 유대로 못 다니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 죽이려고 이제 안갚음 하려고 사람들이 일,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게 이제 두로와 시돈이에요. 어, 두로와 시돈은 이쪽에 그더 위쪽에 있죠? 이게 여러분들 그 사악한 그 이세벨, 이세벨의 고향이었죠? 어, 이 시돈과 두로는 지금 레바논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전부, 어, 옛날에 그 이세벨이 여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이쪽, 특별히 아세라 신앙을 어디로 수출했죠? 이스라엘로 수출했죠? 수입해갖고 갖고 왔죠? 이두로는어 알렉산더 대왕이 박살냈던 그런 도시였고요. 에, 중요한 게 이제 시돈에는요. 아스타로스라고 해서 여신 숭배의 근거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긍지를 갖고 있었죠. 이 여신 숭배에 대해서. 이 땅에서요. 갔더니 지금 예수님이 은신 중으로 이렇게 몰래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여자 때문에 지금 들통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뭐냐면 어, 이 여자가 한 여자가 오는데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했어요. 당시 이제 그리스인이고 여기 어, 수로보닉에는 세로 어, 포니키안이라 그래서 어, 시리아 베니, 페니케, 페니키아 족속이다 그 뜻이에요. 시리아 계열 그 페니키아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뭐 여기 가난한 여자 하면은 굉장히 좀 천박한 이런 걸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엘리트예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여자였어요. 근데 이 신분이 높은 여자가 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지금 이방인 그 유대인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죠.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근데 그냥 온게 아니라 와서 그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을 때이 원어를 보시면 이게 예배하다라는 어, 어, 어원이에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어 이방, 이방신 섬기는 그 여신 숭배의 근거지인 곳에서 자기 딸이 지금 귀신에 심하게 들렸는데 그쪽 우상들한테 가서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보고 예수님한테 매달려서 신으로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 내딸좀 고쳐달라 이렇게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이런 여자한테 지금 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예수님 너무 모욕적이다. 어떻게 뭐, 개들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개들이라는 말이 이게, 어, 원어를 보시면은 그냥 개도 아니고, <웃음> 보시면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가 뭔지 알죠? 여러분, 욕이 생각나죠? 자, 이, 어 강아지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 심한 욕, 욕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당시 이제 에 유대인들도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유대인들은 다 이방인을 이렇게 봤지만 또 이방인들도 사실 유대인을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굉장히 모욕적인 것을 당한 여자가 그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매달려서 이런 그 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보통 설교를 하는데 이게 원문을 보시면 좀 상황이 달라져요. 자녀로 먼저 배불게,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했을 때이 마가복음의 요기 말에 그 원어가 아피미 피미 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생략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원어적인 해석을 하면은 어,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정중한 표현이에요. 어, 미안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어, 나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나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보냄을 받은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어, 당신들 이방인한테는 어, 아직은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떡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주 정중한 표현으로 지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여자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어, 그런데 상아래 상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아까 그손 씻는 문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밖에 나갔다 올 때도 손 씻고, 막 그, 항상 이렇게 손을 깨끗이 씻는 그 정결례를 했는데, 만약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먹던 빵을 갖다가 조각을 내갖고 그걸로 손을 막 이렇게 닦아요.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먹지 않고 이렇게 버리죠. 그 바닥에다 던지면 그 밑에서 상 밑에 있던 개들이 와서 그걸 먹는 상황이죠. 그 강아지들이 와서 먹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아이들이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이라고 지금 이게 표현을 한 거는요. 이 여자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해석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데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당신의 그 자녀들도요. 자 아이들은 빵을 자기 힘으로 받은 게 아니죠. 엄마 아빠가 그냥 준빵을 먹는 거죠. 당신 그 유대인들도 당신의 은혜를 거저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저받은 것처럼 그 밑에 있는 개들, 강아지들, 우리 이방인들, 저와 제 딸도 어, 그 때가 아직 이방인의 때가 이르진 않았지만 너무나도 그빵 부스러기를 사모해서 그 밑에 있다 보면 그걸 먹을 수도, 있, 우리 그 때를 먼저 취할 수있진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유대인들도 거저받은 은혜 아니, 아니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감탄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순간, 어, 귀신이 그 딸에게서 나갔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여자가 이것을 사실은 이 수로본, 이, 이 땅에, 시돈 땅에, 도로 땅에, 이방 땅에 사실은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 서, 사마리아 여인이나 거라사 광인이 알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사실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걸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시는데 어디로 가냐면 텔 하다르라는 데 계속 지금 멀리 이렇게 이동을 하시죠. 여기도 또 이방 지역이에요. 텔 하다르라는 지역은 베세다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인데 여기에 그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 칠병이어 사건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렇게 비문을 세웠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뭐. 이게 유대인, 예수님을 인정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냥 이게 관광용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대가볼리 지방에서 어, 왔을 때 이제 이미 제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귀 먹고 말더듬는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어,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그랬어요. 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그랬을 때 탄식했다는 스테나조데 이건 뭐냐면 야, 이 이방인들의 그 영적인 어둠에 대해서 참 가슴 아파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바다, 에바다라는 말을 했어요. 어, 어떤 그 선교사님이 사역지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에바다 해서 진짜로 귀 먹고 말더듬는 아이가 이렇게 어, 저기 고침을 받았던 거 제가 영상으로 본 것도 있어요. 자,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다, 열리, 열려 지다예요.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하늘에 의해서 열려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고 이게 열려져서 실제 이 아이가 치유가 됐어요. 이 사람이 치유가 되고 그것을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알리지 말라 그러면 할수록 이게 소문이 더 퍼져서 그 안에 또 엄청난 이방인 무리들이 모여서 또 집회가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큰 오병이어 집회같이 큰 오병 어, 집회가 일어났는데 이때는요.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이 집회를 한 거예요 자, 3일 동안이나 이 은혜 받으면서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다가 야이 사람들 그냥 보내면 가다가 길에서 굶어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 반응을 보세요 아니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사람들을 먹 배부르게 할수 있습니까 자, 이게 지금 뭔가 좀 이상하죠 뭐좀 이렇게 성경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 가지고 야 이거 오병이어 사건 카피한 거 아니냐 이거 성경 잘못 쓴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명백히 다른 사건이여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도 다르죠 자이 제자들은요 사실 수로버닉의 사건부터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니 유대인들한테 가야 될 은혜도 지금 부족한데 왜 자꾸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게 속으로 지금 꽁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아예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개의치 않고 야떡 먹게 있어 일곱 개인데요 일곱 개 가지고 축사하시고 작은 생선 <웃음> 두어 마리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두어 마리가 두 마리가 아니고 어~ 그래서 칠병 이어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올리고스라 그래서 거의 없는 그러니까 한 마리 아니면은 뭐 이제 거의 없는 정도의 그마리수였던것 같아요 세 마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축사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일곱 광주리에요아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으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열두 광주리 주고 이방인들한테는 일곱 광주리밖에 안 줬어. 그게 아니라 어, 유대인들의 광주리는요 거의 핸드백 수준으로 작아요. 근데 이, 이 이방인들의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커요. 일곱 광주리여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숫자는 또 4,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4,000명이니까 거의 5명이었대 사건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7이냐? 이 7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어, 70인 또는 뭐, 7, 뭐 이런 숫자들이 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 이방, 열방, 온 세상과 관련된 숫자예요. 그래서 이방인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들을 위한 표적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4천명이라고 할때 4라는 숫자도 땅의 수라 그래요. 사방, 동서남북. 그래서 열방을 의미를 하죠. 어, 아까 그 대가볼리 지방에서 기먹은 벙어리 고치신 기적은요. 마가보금에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넘어가는데,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로 가게 되죠. 이, 이것을 달마 누다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되게 지금 보시면 조그만 마을이에요. 여기 가보나움이 이제 예수님 그 성교 센터가 있었던 곳이고, 아까 그 오병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 베사, 베세다예요. 여기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막달라로 넘어온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지금 마가단이라고 돼있죠? 원어에도 마가단이라고 돼있는데, 킹잼스 번역은 막달라라고 돼있어서 아마 이게 같은 지역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여기에서 지금 바리세인 사두개인들이 이제 표적 시비가 붙죠. 계속 뭐 표적, 표적, 표적 구, 어, 구해달라. 뭐 계속 이러고 있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똑같은 말 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 어,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나는 죽으러 왔으니까 내가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는 것밖에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딱 이렇게 버리죠. 그런데 어, 이 마가복음의 어, 8장 12절에 보시면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라는 말이 있어요. 탄식한다는 말이 아까 거기에 있는 스테나조보다 더한 거. 이거는 깊이 한숨 쉬는 거예요. 아나스테나조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그냥 귀 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보다 사실은 더 깊은 이 영적 어둠에 대해서 더 탄식하는 거죠. 이이 이 사람들의 이 무지함, 이 완악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정말 답이 없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제, 건너편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깜빡 잊고 이제 떡을 안 갖고 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마침, 야, 바리새인 사두,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걔네들 생각이죠. 이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하고 이제 한판 붙었던 생각. 그래서, 야, 니네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누룩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야, 맞아. 우리 떡안 갖고 왔잖아. 이거 왜떡안 챙겼어? 뭐 이러면서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야, 진짜 한심하네. 아니, 니네들 지금, 그, 오병이어 사건이랑, 칠병이어 사건 다 경험을 했는데, 아직도 떡타령이냐? 내가 지금 얘기한 게떡 얘기냐? 니들 그 교훈을 중, 조심하라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처럼 위선 부리고, 독선 부리지 말고, 그리고 해롯처럼, 마가보음면또 해롯이 나와요. 이 정치인들처럼 거짓말하고, 막 이러지 말라고, 어, 이, 이런 그 얘기를 지금 조심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 아, 이렇게 지금, 아, 아, 알아듣는 척 했지만 예수님이 속으로는 야, 얘 정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이놈들아. 안되겠다. 이거 시청각 교육이 필요하네. 그래서 8장 22절에 베세다에 이뤄가지고 맹인을 한 명을 잡죠. 그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아까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 동네로 다시 가서요.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세요. 근데 이때는 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 맹인의 어 눈을 안수하신 다음에 뭐가 보이니 이게 했더니 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같이 사람들이 걸어가요 그랬더니 다시 안수하시고 자 이제 어 다시 봐라 보니까 이제 다시 환하게 밝혀지는 거죠 몇번 안수했어요 두번 안수하셨죠 자 그래서 두번 안수한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의 이 영적 어둠 이거 한 번으로 안 돼서 이게 두번 하시는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어, 보여주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가복음에만 나오네요, 그쵸 자, 그다음 에 이제 중요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게 되는데 이 도시가 참 재밌는 도시예요. 어 여기는 지금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 이 헤롯 빌립이 어, 황제 이이 이 지역이 원래 뭐냐면은 그 판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판신 여러분 펜플루다시죠? 이거 이거 이이 이, 펜플루스에서 나온 그그 펜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판신 <웃음> 그래서 그리스 신인데 어, 이게 염소신이라 그래서 사티로스예요. 그러니까 다리는 염소고 어, 상체는 사람이에요. 이 사티로스 이 염소신이 판신이 있는데 이 판신이 어, 가장 그 위대하게 경배받던 이 판신전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재밌게 아우구스틴 토스 신전이라고 해서 이 헤로필립이 이 도시를,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우고 이렇게 막 확장하면서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로마 황제 그때 티베리우스 황제였거든요. 황제의 그 이름이 이제 황제라는 말이 가이사, 예, 여기서 가이사, 어,의 그 신전을 갖다가 이곳에 그 세우고 그리고 도시 이름도 가이사랴 빌립보 자기 이름하고 황제 이름하고 섞어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도시는 그 바로 위에 그 헤르몬산이 있어요. 그래서 헤르몬산에서 물이 풍부하게 와서 지금도 이스라엘 식수의 50%를 공급할 정도로 물도 풍부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사라 여기는 아주 우상 숭배의 본거지 같은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황제 숭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또 판신 숭배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어, 여러분 그 이사야에 보시면 은 34장 14절에 순염소가 나오는데 그순염소가 원어를 보시면 사이르라그래서 사티레스, 이 염소신이죠. 근데데 어, 미국에서 지금 사탄교에서 사탄교 헌당 예배라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릴 때그 신상이 나오는 게 염소신, 바포멧이었죠. 이 판신이에요. 그 다음에 어, 이 아스타로스는 여신이죠. 게 아세라라고 불리는데 이사야 보면 올빼미가 나오는데 그 올빼미가 원어를 보시면 릴리트예요. 릴리트는 바로 여신이었어요. 그그 그 바벨론에서 섬기던 그 여신이었는데 이게 바로 이 같은 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시돈 여신 숭배의 근거지에서 수로보닉의 여인한테 경배받으셨죠. 자 그리고 이 판신전이 있던 이 우상숭배의 근거지에서 이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누구한테 경배를 받냐 바로 어. 베드로한테 이제 경배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고백이에요 자이 도시에서는 사실 어 이제 황제나 또는 이 판신에 대해서 이렇게 숭배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거의 잡혀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공개적으로 어뭐 이렇게 예수님 다른 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아느냐 어 더러는 침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시몬 베드로만 용감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니까. 알고는 있지만 여기서 괜히 말 잘못하면 잡혀가는 분위기여서 그랬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그 신약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원래 정치나 또는 경제적인 군사 용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집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근데 우리가 중국어 성경에서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이 성경에 번역돼서 교회라 그럴 때 가르치는 모임으로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잘못 그렇게 됐죠. 원래 이게 회중 또는 회합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교회라고는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아 이게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이렇게 원래 의미를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석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어, 이 고백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이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 네, 왜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아까 그 음부의 권세를 보셨죠? 이 판신, 보셨죠? 이 사, 그리고 황제신도 봤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 하데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랑, 음부의 권세랑 싸울 군대로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 순한 예고를 하시죠. 내가 이제 대제사장이랑 서기관들한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언어를 보시면 처형당하는 뜻이에요. 나 이제 처형당할 거야. 그리고 제3일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부활이죠. 부활한 다음에 에게이로라고 썼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한테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이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데 이게 원어를 보시면은 프로스 람바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Take aside. 그러니까 딱 잡아서 확 제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분위기 험악해지기 시작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데 항변한다는 말은 막 그냥 그 생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그런데 이 똑같은 항변하다는 말이랑 언어가 같은 말로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어요. 그때 똑같이 이제 이 말을 쓰면서 소리 지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막 그냥 이 고성방가 막 완전히 막 소리 소리 지르면서 몸싸움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럴 수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죽다니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베드로가 막 그냥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상황이고 예수님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여기 지금 십자가라는 말이 처음 나오네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럼 사람들한테 십자가형이라는 건 가장 극형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십자가 목걸이 뭐 이런 그 아이콘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건 뭐냐면은 극한 처형을 당할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영어를 보시면은 forget이에요. 자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니 아, 네 소유도 다 잊어버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에, 환란기가 됐을 때 환란을 당할 때나 때문에 너희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자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나는 지금 초림의 때로 왔어 그래서 나는 죽으러 왔어 그런데 내가 재림의 때로 다시 올 것을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 볼 사람도 있어 죽기 전에 자, 여기서는 죽기 전에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라는, 원어를 보시면 죽음을 맛보다라는 걸로 어, 써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도 지금 규호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죽음을 맛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잠깐 맛보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러면 실제로 예수, 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이 16장 28절의 그언어적인 개념을 보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 그랬는데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게 Coming in his kingdom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 즉 이미 하나님의 왕국으로 오는 것이라고 지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을 실제로 본 사람은 요한 게시록에 요한 게시록을 썼던 저자인 요한이었죠. 사도 요한이었죠. 또 누가 있어요? 베드로였죠. 자 베드로가 어, 우리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요, 이거 나중에 다 표시해 놓으세요. 베드로 후서, 어, 베드로가 이제 죽기 직전에 쓴게 이제 베드로 후서인데 거기에서 16절 1장 16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란 표현이 썼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봤다. 나는 직접 봤다. 근데 강림하심이라 그랬을 때아 이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초림했을 때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파루시아라는 재림 용어예요. 이게 공중강림, 재림. 커밍이에요. 커밍.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누가 보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제자들이 본 걸로 지금 기역 어,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죠. 근데 이제 누가 복음의 특징은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따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어요. 에, 그래서 1차 순환 예고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총 3번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변화산. 자, 예수님이 지금 방금 무슨 사건이 있었죠? 지금 막 베드로하고 막 그냥 몸싸움하면서 막그뭐 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붙잡고 야 이거 하나님 일을 막고 있어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장면이 있었죠. 자이 예수님께서 이 다음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면 변화산 사건을 하러 지금 산으로 이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변화산 사건이 있는 산이 어떤 산이냐 이렇게 설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다볼 산이라고 보는 설은 뭐냐면. 다볼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높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서 변화됐다 이게 아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실제 이 산이 576m 밖에 안 돼요. 500m 밖에 안 되니까 좀 낮은 산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가, 이, 이건 좀 남쪽에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얼마 안 가는 지역에 원래 헤르몬산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이게 헤르몬산이 2800m인가 돼요 굉장히 높죠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산을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뭐두 가지 설이 있으니까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중요한 건, 어, 이제 변화산에 갔을 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와, 그리고 왜 변화산에 갔느냐, 이제 이 얘기죠. 어, 이게 한 6, 6 6일 정도 있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누구만 데리고 갔냐,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우리가 흔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주 수제자였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맞을 수 있지만 이제 또 다른 설은 뭐냐면 은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봤듯이 제일 혈기왕성한 사람이 이세 사람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그 혈기가 강한 사람들이죠. 자이 사람들 지금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까깝하신 거죠. 그래서 아 지금 얘네들 먼저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고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이 변형이 된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 변형. 아예 얼굴이 변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빛나면서 변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막 옷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희어졌고요. 근데 막 자다가 지금 막 번쩍 깼어요. 이제 막이세 사람이. 그러다가 보고서는 이 엄청난 장면을 보고 놀래서 야, 여기가 조사 이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죠. 야, 이거 우리 여기 좋으니까 여기서 그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이렇게 성막 짓고 텐트 짓고 여기서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무서워서 지금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들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게 아니스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아직 제자들이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아니 성경에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메시아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엘리야 지금 왔다고 다시 갔잖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이 엘리야는 먼저 왔다. 누구 얘기예요? 침례 요한이죠. 요한 왔다. 근데 왔는데 너희가 함부로 대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니? 인자에 대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당하리라 그랬지?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순환 받는다고 해서 이게 지금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능욕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어, 구약에도 지금 여러 군데에 걸쳐서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환 당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어, 막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헤어질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해 이런 뜻이죠. 자 그래도 이제 역시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모세와 엘리아는 과연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했을까 어, 여기 보시면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해, 말할세 그랬는데 제가 이 원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별세라는 말을 원어가 엑소도스에요 엑소도스가 뭐에요 탈출이죠 탈 탈출. 출애굽할 때 탈출하는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어, 이 NLT 번역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의 탈출. 이 세상으로부터 그의 탈출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아와 이 모세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세상에서 지금 탈출하시는 거. 엑소더스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었던 까 그러니까 그날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하죠. 자,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 후서에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14절 보시면 은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자, 이제 순교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베드로가 직감을 하고 내가 이제 내 육신을 떠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내가 떠난 다음에라도 사람들한테 이거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글을 잘못 쓰지만 그래도 성경을 남겨놔야 되겠다 해서 썼던 게 베드로 후서인데 거기다 내가 떠난 후에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엑소더스를 썼어요. 자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예요? 첫 번째 죽음은 맛보는 것이다. 두 번째 죽음은 엑소도스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이 이 베드로가 그냥 쓴게 아니라 바로 그때 사건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을 때 어. 이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었어요. 그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환상이 딱 끝났는데 이 소리는 내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다. 자, 이 베드로가 한 혈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 베드로가 어, 그때 이 혈기 왕성했던 그 베드로가 이 이때는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죽기 직전에 어, 이 마음이 이제 많이 변했고 성숙했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변화가 돼서 성숙돼서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날 그때의 그 상황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왜 데리고 갔는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내 혈기를 꺾지 못하고 예수님의 순환을 방해했었지 그렇지 맞아 근데 그때 그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썼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2차 순환 예고가 이어지죠. 어, 전 시간에 잠깐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가버나움에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쪽에서 있었던 건데, 우리가 그 겨자씨 겨자풀 얘기하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자, 이 귀신 들린 소년 치유는 바로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새 제자를 데리고 갔다가 와서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막 이제 그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고치고 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생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게 뭐 제자들이 못하고 있으니까 야, 이 아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야. 그러면서 꾸짖고 그 다음에 어, 귀신 쫓고 그때 이제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하셨죠. 근데 이제 17장 21절이 그때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그 무슨 구절이 있냐면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이유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삭제됐어요. 이제 마가복음에는 본문에는 나와요. 기도에 이런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그 금식까지 있는 본문도 있고 없는 본문도 있는데 어, 기도는 이제 사본에 따라서 다양해요. 회, 금식은 없는 본문이 많은데 기도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기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사건을 이제 볼게요. 어,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제 그 낫지를 않죠. 귀신이 나가지 않는데 그 귀신이 나가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만났을 때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세요. 이 아버지가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할때 하실 수있거든요의 영어가 뭐가 돼 있어요 if you can 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체념하고 뭐좀할수 뭐 있으면 해보세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 믿음 없는 그런 반응이에요 사실 그때 나온 말이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어디다가 써먹죠 지금 아무 데나 이제 갖다 붙이는데 보통 이제 번영주의나 이런 데서 구호처럼 이 믿는다는 것은 신념을 믿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 믿기만 하면 뭐든지 할수 있다. 그래서, 어, 뭐 이제 결혼한 뭐 여자, 남자 할것 없이 내가 갖고 싶은 사람 막다 이렇게 믿으면 그냥 성취할 수 있고 뭐 부동산도 투기도 막 마음대로 할수 있고 뭐, 뭐 공부하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뭐, 합격도, 승진도 마음대로 할수 있고, 믿기만 하면 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돼 일컫는 거기 때문에 저주받는 행동이에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이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귀신들도 항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아버지가 갑자기 영의 눈이 떠신 거예요. 깜짝 놀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엎드리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악을 어, 정복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정복하는 분이시라는 거, 귀신들도 항복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거의 죽은 것 같이 됐다가 이제 살아났대, 그때 일으키다는 동사가 부활이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진짜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왜 기도라는 말을 했냐 자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이제 뻘쭘하니까 자기들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그 저기 가서 저기 예수님 권능 받고 이렇게 막 파송돼서 막할 때는 귀신도 막 나가고 그랬는데 왜안 됐어요 예수님 우리 왜 못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영적 전쟁의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싸워야 되는 이 대상인 이 악한 영들은요. 이 사단은요. 이 우리보다 더 지능이 높은 자들이에요. 고도로 지능이 발달한 존재들이에요. 얘네들은 어제 우리가 싸웠던 방식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항상 전술을 바꿀 수 있는 애들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얘네들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늘의 전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계의 전쟁의 그 방법이다 승리의 비결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한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2차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2차 순환 예고의 특징에서 누가 복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어, 잘 들어둬라. 어, 내가 지금 앞으로 사람들 손에 넘겨진다. 넘겨진다는 말이 이게 원어를 보시면은 사실 이게 배신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배신자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이미 알았다는 거죠. 넘겨진다. 근데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묻기도 굉장히 두려워할 정도로 이 사실은 이게 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됐다 그랬어요. 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됐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이 2차 순환 예고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다른 본문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본문이 있고요. 아까 누가복음에 나온 거는 배신당해서 넘겨진다.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렇게 이제 그 비교가 되죠. 자, 이게 2차 순환 예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세가 있어요. 자, 어, 변화산도 데리고 가봤고, 그리고 어,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봤는데, 아직 지금 그 준비가 안돼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 이거 가장 이 혈기왕성한 베드로한테 한번더 시청과 교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게 바로 이 성전세 이 기적이죠. 이게 어떤 거냐면 가보나움에 왔는데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나왔다. 여기 반세계를 라는게 뭐냐 어, 이스라엘에서는 요 성전에 나가기 위해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이때까지 지켜지던 건데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스무 살 넘은 남자들은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조건 반세겔이라는 돈을 내야 돼요. 성전세, 일종의 종교세죠. 성전을 보수하고 또 성전을 뭐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쓰는데 얼마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속전이라고 해서 이 돈이 우리 돈으로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은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똑같이 내야 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내야 되는 돈이었는데 이 돈을 갖다가 받으러 왔는데 어 예수님 베드로한테 와서 이제 예수님을 그 저기 핀잔을 준 거죠 이건 뭐냐면 야 니네 선생은 왜 자꾸 율법도 어기고 이렇게 반세길도 내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핀잔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해서 낼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셨어요 보고를 하죠 이 상황을 그랬을 때. 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야니 네 생각은 어떠냐 왕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을 받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 그건 나, 남들한테 타인들한테 받죠 야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겠지 자이 말은 왜 이,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하셨냐면 속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반세계리라는 건 속전이라고 그랬어요. 속전, 성전세인데, 속전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구속당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내나 남편이 어떻게 해요? 보석금을 내서 풀어줘야 되죠? 그때의 보석금이나 배상금, 이것을 이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반드시 내야 되는 그 속전 근데 사실 이 속전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삭 그래서 어 보상금으로 이 배상금으로 속전물로 사실은 내가 왔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교훈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한테 이 교훈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너희들의 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속전물로 와서 그 속전을 다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천국의 아들들은 전부 이 세금, 이 속전세를 죄값을 치르지 않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가세요? 자, 그러니까 그때는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어, 얘네들이 지금 실족할 테니까 얼른 가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 한번 떠올 텐데 그거 잡아서 입, 입 벌리면 거기에 동전 나올 거야. 그걸로 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그 기적이 일어나죠. 이걸 아무데나 막 적용하셔가지고 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물고기 잡으면 거기에 막 돈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교훈을 가리키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속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니까 러 베드로가 이때도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대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그 교훈이 뭐였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속전으로 어, 이 성전세로 오신 분이셨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물고기 은화 은하, 물고기에서 은화를 꺼내신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중에 누가 큰가 이 싸움이 있겠죠.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어,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막 죽는다 죽는다 뭐 잡혀간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처형당한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심란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되고 두려우면서 한편으로는 사실 기대하는 것도 있어. 이거 혹시 이거 진짜 디데이가 된거 아니야? 이게 진짜 뭐 예수님이 이렇게 좀 반어법으로 얘기한 거 아니실까? 이게 나라가 이제 뒤집, 뒤집히고 혁명의 그날이 온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그러면 그때 가면, 어, 이제 우리가 다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끼리 먼저 이거 서열을 정해야 될것 같아. 누가 1번이까, 누가 2번이까, 이제 누가 크냐?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던 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때 예수님에서 아시고 어린아이를 한명 불러서 세우는데, 이 어린아이가 베드로의 아이였다는 설도 있고 또 나중에 초대교부인 이그나티우스였다는 말도 있어요. 뭐 어쨌거나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웠는데 이 아이가 이 초등학교 이하의 파이디온 아주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이 있나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왜 그건 안 가르쳐요? 여기 분명히 그 다음에 계속 지옥 얘기 나오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낮다는 건 겸손하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자, 18장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작은 자는요, 미크로스라고 래서 보이지 않는 자예요. 아주 적,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작은 자인데 그럼 이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이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이 사람이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이큰 사람을 갖다가 실족하게 해서 죄짓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자는 지옥가게 만들겠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옥 얘기를 해요. 영원한 불, 지옥불. 그리고 18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에,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왜 이게 삭제됐는지 모르겠어요. 18장 11절에 원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공생의 3년, 공생의 1, 2, 3년에 예수님의 사역을 사실은 한 줄로 만약에, 어, 요약하라 그러면 저는 이 구절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자, 그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틀렸나요? 맞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는 거,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곳곳을 읽을 때마다 계속 그것이 보일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하시고 어, 무사람의 끝이 사람의 첫째가 되고자면 끝이 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마가복음에 가시면은요 여기에 지옥 얘기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이 9장 44절과 9장 46절에 없음으로 표시가 됐는데, 같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왜 삭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 9장 49절에,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는 어, 처음에 예전에 성경 배울 때이 말을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었어요. 자 마가복음 어, 9장이 보시면 이게 정말 신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원문을 봐야지 이게 좀 풀리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이어지는 말이냐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지옥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라는 말 뒤에 이어서 원어를 보시면 가르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빠졌어요 지금. 왜냐하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불로 소금을 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 레위기 2장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이 18장의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 옛날에 그 제사를 지낼 때는 소금을 쳤어요 예물에다가. 정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정화시키는 개념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김장해보셨죠?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다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푹 쩔어서 그 기가 쭉 빠져 있죠?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여기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누가 크냐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계속해서 기싸움을 하면은 너희들은 나중에 어, 불소금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 한글이 켄제임스 버전에도 있고 원문에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또 삭제된 본문이 내용이 뭐냐면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어떤 재물이요 지옥에 있는 지옥에 가서 재물에다가 소금 치는 것처럼 근데 그 소금이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불을 뿌리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화 작용을 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푹 절여지는 거예요 불소금에 그러면 여러분, 어, 죽어서 지옥 가서 불소금에 절여질래요? 기세우다가 아니면은 죽기 전에 미리, 미리 이 땅에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할래요? 자, 그 뜻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소금을 두면 우리가 서로 길을 꺾고 그렇게 해서 서로 낮아지고 서로 작은 자가 되라. 서로 어린, 어린 아이 같이 낮추라. 그 뜻이에요. 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큰가 그랬어요. 자, 이 누가 큰가의 그 누가 보금에 보시면은요, 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어, 그가 큰 자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누가 보금에는. 이거를 지금 킹젠스 번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위대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작은 그가 지금 현재도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지만 앞으로 더 위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앞으로 이 제자들 공동체, 교회죠. 이 제자들을 남겨 놓고 간 다음에 이 교회에서 벌어질 일이 미리 파노라마처럼 쫙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 사이에 있을 이 자리 싸움, 권력 다툼, 누가 큰가 이 싸움이 그대로 보인 거죠. 그래서 미리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인데 만약에 네 형제가 형제라고 일컫는 자, 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성도끼리 죄를 범하게 되면 가서 그 사람과만 먼저 상대해서 권고해라 자, 원칙이 있는데요 어떤 형제가 여러분한테 죄를 지었으면 은 먼저 1대1로 만나서 권고해요 어, 당신 이거, 이거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근데 들으면 그 사람이 그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만일 듣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증인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말마다 그것을 입증하게 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때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교회라는 말이 신약에서 두 번째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에클레시아가 여기에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 이교도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불신자로 생각해라. 그 뜻이죠. 상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하면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치리 과정에 대해서 나온 그 사례가 나오죠. 교회 안에서 이제 음행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또는 술 취하거나 사기를 치면 사기를 치면 그러면 그런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함께 먹지도 말고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쫓으라 그랬죠. 왜? 그건 악한 누룩처럼 퍼져서 죄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사전에 차단해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싸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먼저 죄에 대해서 치리하는 과정 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순서를 지키면서 다 하시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거룩을 지켰을 때그교회의 어떤 능력이 임하냐면 원래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대로 그 목적이 뭐냐 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자 매다는 말은요 원어를 보시면 체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결박하다 그럼 뭘 체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죠.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자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너희들이 기도하면 풀어준다. 그 체포 그 악한 영을 체포한다. 그래서 그 결박하고 있는 영을 그 결박 영그 악한 영을 결박하게 되면. 이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되죠? 풀리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 풀면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을 메고 그리고 잃은 자를 풀어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이 이 교회의 어, 사명, 사명이다. <웃음>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에 두세 사람이 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이와 같이 거룩을 유지하면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용서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그래요. 어 그러면 예수,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죠? 7번까지 할까요? 이건 지금 베드로가 사실은 어, 자기가 굉장히 이제 신앙이 좋다는 것을 뽐내려고 한 말이에요. 7번. 굉장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시려면, 이 본문을 이, 이잘 이해를 하시려면요.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7장을 반드시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순서가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종합적으로 여러분 안에 오세요. 죄를 범하면은요, 경고를 먼저 해요. 그리고 회개를 한다는 거는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 또 다른 죄를 지어서 계속 이게 일곱 번. 이렇게 너한테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해라. 그리고 그게 일곱 번에 일곱 번 7번, 70번이 되더라도 너에게 와서 잘못됐다 그러면 용서해라, 이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셨던 비유가 뭐냐면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했던 어떤 임금에 대한 비유죠. 이제 만달란트라 그랬는데요. 만달란트는 한달란트가 10억에서 한 15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달란트라는 금액은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이 만달란트를 빚진 그 종이 있었는데 주인이 하도 불쌍해서 그 종의 빚을 탕감해줬어요. 이때 탕감이라는 단어하고 용서라는 단어는 원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용서는 탕감이고 탕감은 용서다. 다시 말해서 용서라는 것은 빚과 관련된 거예요. 나한테 빚을 진자를 용서를 한 거죠. 어 이때 이 사람이 빚을 용서를 해줬어요. 탄감을 해줬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한테 가가지고 빚안 갚았다고 자기 감옥에다가 가둬버리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웃음> 그 조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이 악한 종을 감옥에 가둬버리죠. 근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용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한 사람한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는데 용서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나한테 그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자, 용서하라고 해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막더 잘해주고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용서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사과받을 게 있었는데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는데 그게 분이 더안 풀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것을 용서하라. 지금 그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서 멈추라는 얘기죠. 더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죠. 자, 내가 받을 것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어. 내 마음이 분이 풀리지 않는 그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려요 증오라는 감옥에 갇혀버려요 자기가 이제 지옥 그 상태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가요 그 얘기가 여기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용서를 하고 나서 자 용서를 잘했다고 라 해서 너희가 어 잘했다고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용서라는 것은 당연한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한 것일 뿐이다. 왜 그래요?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막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한테 차라리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왜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믿음과 용서가 지금 같이 가는 얘기예요. 왜 용서할 수 있냐면 내가 용서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용서받은 게 어떤 용서예요? 아들의 피값으로 내가 용서받았죠. 지금 만달란트 받은 종이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예수님한테 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졌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그 아들의 피로 갚아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이 용서를 할수 있다. 그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자는 천국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이건 제가 주님께 직접 들은 말이에요. 자, 용서라는 것은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이지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칭찬받고 상급받을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 바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광야의 소리 침례의 요한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공생의 어, 2년이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마치, 어, 마지막 남은 최후의 어, 1년이 베세다 들판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작되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됐죠. 어,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고 인상적이었는지 어, 오병이어 표적은 사복음에서 모두 공통으로 발견되는 유일한 사건이었어요. 이제 백성들은 침례 요한의 죽음에 슬퍼하기보다 그보다 더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목격하고 기뻐하고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란 사실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품었던 기쁨의 동기는 주님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죠.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로마로부터 독립된 국가를 세워서 번영을 가져올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하려고 벌떼처럼 달려들기 시작했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를 주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고 우리의 배를 계속해서 채워라.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환호성 뒤에 실제 깔려있는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썩어서 죽고 결국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은 인간의 끝없는 갈증과 허기짐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수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전혀 다른 삶, 영원한 축복을 받는 썩지 않는 하늘의 몸, 천국의 상속자들이 받는 몸이 따로 존재하는데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몸은 하늘에서 내려온 썩지 않는 양식을 먹어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의와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떡을 입에 넣고 소화시키는 동안에 육체는 떡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죄로 죽은 영혼이 영혼이 썩지 않을 하늘의 몸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교훈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진리입니다. 이 떡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인생들이 추구했던 땅의 복들은 언젠가 그들이 인생처럼 안개처럼 다 썩어서 함께 땅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직도 두 손에 이 땅에서의 복을 움켜쥐느라 하늘에 비할 수 없이 더 크고 신령한 축복을 받을 손이 없는 자들한테는 이 말씀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40년 하늘의 양식 만나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도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며 굳건히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나 남아있던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이때부터 이 영생의 떡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속으로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일급 비밀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진리를 믿고 받아들였던 나머지 11명마저도 또 다른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들 중에서 누가 큰가 서열을 가리는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 중에서 그 말씀을 진심으로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나라에서 미련을 버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처럼 한자리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현대의 교회의 모습도 누가 큰가 논쟁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현대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가 아직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수준이거나 아니면 제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 가라지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크기와 유명세를 따라가는 사람, 인정받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제자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외형이 아니라 본질인 진리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알아줄 때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 찾기 어려운 낮은 데로 가서 보이지 않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정말로 큰 자들을 이 땅에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 나라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요? 그에 대한 진리이신 예수님의 대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가장 작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이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더 의로운 길, 더 거룩한 길더 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지는 길더 낮은 데서 섬길 수 있는 길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더 핍박받는 길을 선택하셔서 마침내 마지막 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로 부활되시길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